요, 죠요 다음 팀 누구 살아남아가지고 투력 좋으신 분들 살아남더라고. 아, 못살아, 미치겠다니까? 오, 삼성이다. 꽝꽝꽝 <목소리> 오, 오, 오, 삼성이다. 삼성 P0인 상태에 삼성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를 견뎠어요. 아, 지난번에 천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이거 어 이번에 이제 얼티민 형님 풀업을 찍었다 그죠? 풀업을 찍고 생철을 끼면 투급이 7만이 넘었습니다. 오늘 이형님 풀업 특집 덱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다시 템은 맹회로 가도록 하고요. 자 제가 또 상상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제가 최강인 덱을 또 하나 떠올려 버렸어요. 시나리오 한 시나리오 말 들어봐 봐봐 시나리오 봐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얼티민 형님 첫턴에 필살기 만드는 덱입니다. 오케이? 느낌 좀 뭡니까? 시작하자마자 필살기가 두 칸, 그선턴 기준 두 칸, 후턴이면 세 칸. 근데, 필각을 당하면 안 되잖아. 내가 만약 선턴이다. 그러면 일단 트위고가 바로 도발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필각이 빠지겠지. 내가 이거 생방에서 비슷한 거 한번 실험한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 막상 해보니까. 그때 단점이 뭐였냐면 트위고가 못 견뎌요. 트위고가 결국 몸이 터지쁘거든. 그러면서 문제가 좀 달리 그러게 되는데 에가서를 넣어봤습니다. 자, 에가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트위가 좀 너무 다쳤다 싶을 땐 지가 도발하는 거요 얼마나 단단한 줄 알죠? 에가서는. 에가서는 엄청 단단하고 성물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풀피로 차고요. 그리고 전투에 참가한 아군 모두가 인간종족이면 최대 생명력이 30%가 또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아군 영웅이 적군에게 주는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트위고도 근력이니까 생명력 또 올라가게 되겠고.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시나리오 알겠지? 자 요렇게 결투에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자 농개를 만났군요 예, 제가 어제 어, 생방에서 야이덱 최강이지 않을까 하고 농개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아 최강은 아니었어 그거 농개는 재격할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오히려 자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둘셋 끝났지? 피사이 만들었지? 자 지금 필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각 못합니다 일단 트이고 도발하고 있는 상태고 스위골이 겁나 세게 때서 죽이려고 해도 큰탄을 들어있 쉽게 안죽습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얼티밋을 어떻게 하든가 해야 돼요 어, 쉽게 안죽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노 아서까지 있다 우리는 도발을 끌어서 더 탄탄하게 이걸 이어나갈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뭐고 이거 야왜 렉이고 이거 야 이거 왜 렉이야 어 잠깐만요 이 컴퓨터 야 튕기겠다 야 이거 이거 내 렉이 왜아야 이거 안 눌러진다 야 이거 왜이런노 컴퓨터 아나 이거 씨, 뭔데? 녹화는 되고있나 지금? 아내 미치겠다 진짜 뭐하냐 너희들 지금? 빡! 오케이 잘했다 트위고야 트위고가 농기를 죽였어요 잘했다 트위고, 트위고 꽤 치네 자필살기도다 받았을 거고 저 풀업이에요 풀업의 맹회 콰크당! 128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어 상대도 풀업이시고. 자, 이제, 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야, 컴퓨터 돌아왔나? 에 컴퓨터 왜 그랬어, 아까? 녹화 잘 되고 있었는데, 이거, 런처, 이거 끊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파바바바박. 자, 알서가, 이거 어저께 이제 실패했던 게, 여기서 이제 트이고가 죽고, 거기서 우리 얼티이 죽고 이랬는데, 아서가 도발 딱으니까 그냥 형님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여해라, 옆에 불똥좀 튀는데 조심해라. 좀 아플 수 있어요. 두두두두두 꽉크당 투두두두두두 꽉크당 어? 오? 와야드리고 마지막까지 잘했어 도발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수고했단다 훗저저 꽉꽉꽝 어휴 쟤왜야아서야 처리해 자 오늘 주인공 아서예요 오늘 주인공 아서 자 계속해서 다음판 들어가 봅니다 저 뭐고? 폐머리제 폐머리가 폐머리가 폐머리네? 어무한공불댁이네 잠깐만 상관이 없지? 잠깐 상관이 없잖아 뭐 즉각적인 소멸을 할수 없잖아 공폴 시키세요 예. <웃음> 이덱 괜찮지 않냐 솔직히? 내가 어저께 요 덱에서 농개를 썼는데 그게 쉽게 파회가 당할 수 있어 근데 요 덱은 요 덱이 더골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서까지 있어가지고 더 탄탄해. 자, 오케이. 예. 공부를 시키세요. 예, 저는 들어갈 테니까. <웃음> 어, 아서 비서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이, 요다음팀 누가 살아남아가지고 투력 좋으신 분들 살아남더라고. 아, 뭐, 사, 어 230만인데 이걸 어떻게 살아남을지 내가 기억이 잠깐 헷갈리노. 뭐, 어떻게 저걸 해결했더라? 뭐, 하여튼 해결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냐고. 어? 이건 어떤가? 봐봐봐봐봐봐. 바레이지 자, 일단. 이연은요 어, 은총을 트위한테 넣어놨습니다. 트위한테 넣어놨고, 아서한테는 구류들을 넣어놨어요. 위급하면 이제 아서가 도발 잡을 텐데, 아서를 뭐 얼린다거나 뭐 어떻게, 뭐 기절시킨다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저 후턴 한번 잡혀보자. 후턴 잡히는 거까지 생각해놓은 거잖아, 지금 이래은 선턴이어도 그냥 착착착 이동, 세 번, 세번 이동해도 괜찮을 만큼, 오케이, 후턴이다, 후턴. 좋아요, 후턴. 자, 어, 사람이다. 생각 오래 하는데요. 사람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파괴하려면첫 턴에, 이건 어, 어떻게 파야 하죠? 그러니까 어지 어, 이거 비슷하다. 어저께 이 비슷한 장면이다. 이렇게 해서 첫 턴에 트위그가 죽어. 그 다음 턴에, 이제 요쪽이 농개했는데 걔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자, 근데 이제 이번 턴, 이번 구스의 대은 뭐냐? 야, 이거바로알러 <웃음> 요게 있다, 이 말이야. 자! 요거까지 죽이고, 그 다음 얼티밋까지 죽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아, 어제 바위다이에 뭐. 내가 잊으시나 갔다. 트위고첫 턴에 죽고, 두턴일때고 죽고, 그 다음 턴에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얼티밋 형을 죽이 뿌는 거야. 그게 문제였거든? 야, 이대 형찾아낫지 않냐, 이거? 아서를 죽이고, 여기까지 죽일, 못 죽일 못수 있다? 쉽지 않을 텐데. 자, 선 자, 성물 발동됐어요. 풀피입니다. 근데 이성 크레지라가지고, 이 어머나. 어 야, 야, 잠깐만, 여기서, 얼티밋 형이 만약에 죽는다면, 화해가 될 수도 있겠네. 자, 아, 씨. 안 때릴 소리는 아겠다 괜히 때려들려가지고 크레이지 프로미넌스가 너무 세졌어. 그쵸? 자, 버프 하나 더받고요 어, 요걸로 하는 게 없겠다. 나도 피가 깎였으니까. 버프 하나 더 받고, 꽉크당 갈게요. 자, 빠바바밤. 꽉 크단 가고요 자, 우리 얼티밋 형님, 풀, 풀피 됩니다. 풀피요. 와! 빡슉! 240만! 야, 시원시원하네. 야 풀업 되니까 진짜 딜까지 시원시원하다. 잠깐만, 근데 내가 또 약간 또, 또 생각이 더, 또 발전하네, 계속. 이 형님이 이 정도로 딜이 넘칠 것 같으면 생회 어때? 이 형님이 죽어가지고 죽으면서 필살기 게이지가 날아가쁘면 이게 파괴가 당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회로 하는 거야. 내가 왜 딜은 차고 넘쳐, 지금? 야, 아니다. 생체를 해볼게요. 그냥 7만 투급으로 가볼게. 이게 더 무섭지 않을까? 그리고 딜도 너무 넘치니까 아티팩트도 투급으로 지금 돼 있는데 투급이 높을 필요가 없어. 생명력 한번 가볼게. 얼티미형 피가 26만 7천인데 기본적으로 치저치방의 스탯도 되게 좋거든요. 요 도발로 두 명을 죽이고 얼티미까지 죽일 수 있다? 쉽지 않을 텐데. 자, 자 농개입니다농개가 많지. 나도 어제 농개 쪽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농개는 진짜 작정하면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할거야 농개님아 어떻게 할건데 이거 좋습니다 더블윈 밑에 소멸이 늘어오는데 소멸이 즉각소멸이 아니니까 자 치보세요 한번 예 오케이 와이성입니다자 이제 트위고가 죽겠네요 안죽었어 안죽었어 농개를 일단 치기 보고요 콩! 트잡 보고 확끝닥까지 확실하게 갈게요 예. 아, 농개야 필살기 개지 채워드려 일단 채워드리고 자 갈게요 그 필살기를 쓸수 있나 없나 으아 까크아! 생철인데 내가 보기 생철이 맞는 것 같다 딜이 그냥 차고 넘쳐 지금 딜이 더쓸 필요가 있나 여기서? <웃음> 와 이거 오늘 찾은 것 같은데 오 삼성이다 꽝꽝꽝 오 삼성이다 삼성, 삼, 피, P 제로인 상태에 삼성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를 견뎠어요. 그게 생철, 7만 얼티밋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어떤가, 일액은 어떤가, 이 말씀이죠. 자, 생철이라도 한 20만씩은 뽑아야 되는 거 아이가, 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제가 좀 높도 흥분한 감이 있어. 파회하려면 파회법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뭐 그렇게 센 캐릭터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저렴한 캐릭터들로 비교적 굉장히 골 때리는 덱을 만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에 어떤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덱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트위고밖에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트위고가 죽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아스가 도발하면서 필살기 만들면 돼요. 왜냐면 후턴 기준일 때는 시작부터 3칸이니까 근데 지금 잘 붙으면 4칸이죠 자예 체크메이트입니까? 체크메이트입니까? 혹시 트이고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한번 잡아줬어요 안 잡아도 된다 근데 우리가 트이고가 죽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 아 내가 또 이거 하나 뭔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캐릭터가 좀 비교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해드릴만한 덱을 찾은 것 같은데 내가 자 들어갈게요 누가 맞을래? 모르겠다. 아무나 맞으세요. <웃음> 아무나 맞으세요. 까가가가가. 생질이라서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아까처럼 그 정도들이 안 나오겠지만, 펑 어, 그래도 128만 128만인데, 어? 200만이 나올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굳이 128만이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프로비시네. 자, 프로비시네. 이제 여기서 저 실버카드가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면 상당히 셀수 있어요. 자, 실버카드 나오거든요. 자, 일단 직원이고요. 아직까지 트리고 살아있다 보니까 트리고가 여기서 드디어 딜을 받아내고 자빠지게 되고요. 자, 이제 오, 이성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와, 이 무섭긴 해요. 지금 이렇게는요. 자, 근데 와, 역시 생철이다 보니까 이걸 버텨내고 아서도 살았어요. 야, 아서야, 니한테 영광을 하나 줄까? 아씨 아스한테 영광을 주기 좀 그래 삼성 떠서 한번 영광 줄게 아 촥! 어, 아스 괜찮죠? 지금 이댁이 아스 쓰니까 되게 괜찮죠? 이건... 자 삼성! 쿡쿡쿡쿡쿡쿡 저 생체리인데 37만 펑까지 하면 40... 어... 46만 오케이? 46만이 못해졌어요 요건 진짜 제가 보기엔 찐으로 참고하셔도 좋을 덱인 것 같습니다